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평학습다방은 전통시장 주변에 평생 학습 공간을 확보하고 또그 주변 상업시설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 평소 관심 있던 곳을 선택해서 직접 참여해 보면 좋겠죠? 일단 나가서 하 아이싱, 아이싱 작업이라고 해요 이름이 지금. 쉽게 크림을 바르는 저 케이크 빵에 전체 크림 바르는 작업을 아이싱이라고 합니다. 3단으로 해야지 가장 퍽퍽하지도 않고 너무 또 흐물흐물거리지도 않고 케이크 <목소리> 유지시키기 위한 정도가 3단. 뭐, 다는이 크림은 포지을 잡을 때는 잡을... 다가잡으시기이 라인이 있죠? 이 라인은 빵 사이즈 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샌드 작업 중간 사이사이 크림 바르는 건샌드 작업이라고 크림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좋아요 반복적으로 이 크림 빵이 가려질 정도로 크림이 완전 넘어가도 상관없어 넘어가게 하셔야 요 그러니까 9시 방이야 자기 기준에서 9시 방향에서 음. 작업을 하실 거예요. 저는 왼손잡이라 3시 방향에 서 겁니다. 깔끔하게 네. 하냥 이제 고정시키고 물려만 음, 주시면 얘를 없애야 되겠죠? 평평 깔끔하게 하시려면 끝에서 끝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. 중간까지만 가운데까지나 만두는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고 여기 스페셜러팔 끝에 묻어있는 크림을 없애 주고 또한 번. 네손가이잡아도이해에이게야되다음은느지으로한보통는게 맞아요. 근데 카를좀 많이 있는 부분림 이렇게 빵? 감사는니다 <웃음> 음. <shriek> 음 <shriek> <shriek> <shriek> <shriek> 네, 드디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지금 비슷한가요? 제가 부평 로고를 케이크 위에 그려봤는데요. 어,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. <웃음> 네,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최선을 다했어요, 지금. 고생하십니다안녕하세세요세요 <웃음> 아, 네, 네, <웃음> 저희케이청 후보 담당관실 직원분들과 함께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하 만들기 한것아케 주시라고 가져왔 부끄러워 어떡하지? 너무 부끄 그냥 다같이 <놀라> <pillows brief. 놀라> <놀라>